안녕하세요. 세이브 더출드 e n 에서 준비한 제6회 아동 권리 영화제는 어떻게 하면 아동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어, 마주할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영화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오늘은 아동 권리 영화제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배우 문소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웃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겨운 삶을 보내고 계신데요. 우리 문소리 배우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도 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간들을 보내고 있긴 한데요. 아이도 어, 전학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 음. 저희 딸이 3학년인데 그 학교를 얼마 가보지를 못했죠. 네. 일주일에 한 번, 뭐한 3시간 어, 이렇게 네. 학교 가고 그나마도 확진자가 늘어나면 또, 또 학교를 그거. 가지 못하고, 이러는 와중에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네. 조그만한 그, 거처를 좀 마련해서, 그냥 별건안 하고, 바로 앞에 바닷가 나가고, 네. 그냥 아빠랑 저랑 연두랑 셋이 네. 밥해 먹고, 네. 네, 바다 보고, 노을 보고, 어, 걷고, 어, 근데, 네. 그것만 해도 네. 동탄에 아파트에 있을 때보다는 아이가 훨씬 좋죠. 단단해지는 네. 느낌이 있어서 조금 코로나의 역설이랄까? 우리가 좀 <웃음> 네. 가족이 단합이 네, 되는 네, 그런 네. 시간을 가지셨겠네요. 어, 네. 셋이 네. 꼭 붙어있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죠. 아 그러면 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캡틴 판타스틱은 더 마음에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네. 영화도 재밌게 봤지만 보고 나서 참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했고요.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보육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네, 보육을 하다가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열심히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 보통의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뭐 저한테 잘 지내고 공부할 때가 되면 본인이 할수 있는 힘을 우선 그리에더 키워야 되고 행복한 기억이 더 많아야 되고 그러면서 시골학교 보내고 그랬는데 점점 이제 아이가 커가니까 이 교육의 방향을 내가 그래도 정해야 정해야겠다 이 것에 대해서. 너무 내가 우왕좌왕하거나 확신이 없거나 이러면 아이도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서 머리가 좀 아픈 시기이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는 아빠가 숲 속에서 홈스쿨링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처음 장면 보고 저 깜짝 놀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저녁에 모닥불이 막 있는데 모여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아빠가 연주를 하니까 한 명씩 막 오케스트라가 돼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는 장면은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약간의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것같기 한데요. 혹시 이 영화 이제 초반부터 보시면서 조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그래서 어, 이 영화가 언제 개봉했지? 어떤 영화였지? 저 네. 그전에 보지 못하고 이번 기회 에 처음 봤는데 그래서 여쭤봤더니 깐누에서 네. 주목할 만한 그래. 시선의 감독상도 봤고 썬댄스에도 초청됐습니다. 네. 네. 영화제에서도 굉장히 인정, 인정받은 음. 영화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사실은 오프닝하고 엔딩이었던 음, 것 같아요. 음, 음, 네. 이 오프닝과 엔딩이 굉장히 대조적이고 어 그리고 함의하는 바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커다란 변화를 엄마의 죽음을 계기로 이온 어, 가족이 특히 아빠가 커다란 변화를 겪고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게, 이런 게 보여져서 참잘 만든 영화다 이렇게 강렬한 오프닝과 강렬한 엔딩 그러면 저도 그 엔딩을 어떻게 보면 좀 열려있는. 네. 제가 작은 화면으로 봐서 아빠의 표정을 잘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그 극장 스크린으로 네. 본건 아니었지만. 그런데도 그 안에 굉장히 음. 복잡한 신경,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어, 고민하는 이 흔적들이 담겨있는 네. 엔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냥하고 또그 <웃음> 예,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도 있고 터프하고 네. 야생의 네. 엔딩에서 무척 조용하고 일상적이고 네. 네. 평범한 가정의 모양을 담은 그 아침의 그 오프닝과 엔딩의 그 대조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오프닝과 엔딩이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처음에는 숲속에서의 삶이막 보면서 한참 한참 이렇게 뭔가 아 재밌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슬퍼하는 모습에 저도 좀 슬퍼했고요. 그리고 대도시로 나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못 가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네. 근데 아이들이 다 같이 가야겠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거기 몇 건의 사건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좀 불편하기도 했지만 또 아빠는 또 자신감 있게 아이들을 막 키워내는 장면이 있고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그 여동생, 아버지한테는 여동생 집에 갔을 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카가 물어봤잖아요. Dad, how did Aunt Leslie die? She had a mental illness, bipolar affective disorder, utterly without hope. And you don't need to talk about this in front of the children. These are details that are. 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게 맞다고 음, 손들어 주기가 음. 어렵고 사실은 결국 아이들은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음.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 지금 신이 아니고서야 알, 알 수가 없죠. 없죠. 이렇게 되면 이거의 장단점이 있을 거고 저렇게 되면 저거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어, 부모가 얼마나 큰 확신과 음. 사랑과 관심과 아이를 음. 존중하고 배려하는 음.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음. 어떤 쪽을 선택하더라도, 음. 글쎄, 어떤 전략은 조금 달라도, 아, 큰 크게 보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나쁜지는 않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우리도 부모 처음 해보잖아요. <웃음> 그렇죠. 아이 처음 키워보고 그렇죠. 저도 아이 뱃 속에 있을 때뭐 육아 서적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책로 봐서 더 헷갈리는 게이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맞다 그러고, 교육 철학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그렇죠. 트렌드도 있고 네, 네, 네. 또 지역마다, 나라마다, 네. 그 문화마다도 다 다르고, 네. 뭐 그리고 또. 나는 너를 그렇게 키웠어 하고 또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는 건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는 아이를 낳자마자 그때부터 와, 이거는 <웃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 여기에서 정답은 없고 여기에서 어떤 진짜 매뉴얼은 내가 찾아볼 수 없는 건가? 굉장히 당황하고 그렇죠. 했었거든요. 갈수록 부모는 어떤 선택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아이를 위해서? 어 그런데 그것이 어, 어떻게 어 하다 보면 우리도 초보이기 음. 때문에 좋은 선택을 내리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럼 또 자책하게 되고 네. 계속 아, 내,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 반성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되고 네. 다내 잘못인 것 같고 아 그러면서 나도 성장해 가는 건가? 이러면서 나도 조금 더 어른이 되어 가는 건가? 이 생각을 하지만 어,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아이가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음. 앞서면서 더 사실은 실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주인공인 아버지도 똑같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그 장면에서도 자기 동생한테 그러잖아요 미안하다 여기 네. 상황에선 내가 그러면 안 됐었다 네. 저는 아버지의 그런 태도를 보고 아이 아버지가 강압적이지만 하, 하지 않은 아버지다 저는 네. 거기가 유일한 되게 네.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음. 아이를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음, 음. 어,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음. 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 고민을 하는구나. 이 아버지도 계속 갈등하고 어,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이 자기가 맞는 거였는지 아니면 음.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이것이 이 아버지는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저희는 이 영화를 보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어, 부분 이 있죠. 예. <웃음> 그런 사람이 있나 볼때 네. 판타지처럼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고민하는 모습에 또 네. 아버지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에 같이 네. 사실은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아버지의 직업은 그냥 아이들, 아빠잖아요. 그렇죠. 다른 직업이 없잖아요.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어, 네. 아빠로서 자기의 인생을 네. 그냥 어, 헌신하는 부분. 헌신하는 부분 있잖아요. 음. 거기에 비하면 저는 엄마로 제 인생을 다 채우고 헌신하고 있지 못하기 아, 때문에. <웃음> 아, 되게 네. 어 대단하고 네. 나는 내 직업을 포기하고 엄마는 변호사를 포기하고 오, 거의 갔다고 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난내 직업을 포기하고 못갈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그래서 되게 좀동떨어진 이야기처럼 처음엔 보다가 음. 아버지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음. 네, 그 변화를 겪는 모습에 저도 굉장히 나중에는 동화돼서 같이 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사실 딸이랑 같이 볼까? 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첫 장면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웃음> <웃음> 근데 마지막까지 보고 나서는 아, 같이 봐도 괜찮겠다. 네. 내가 네. 너무 지내 네. 어, 겁먹었었구나. 음. 음. 어,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근데 또 저희 딸은 혼자거든요. 네. 근데 형제가 없는데 여기서는 사실 형제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어. 교육이 어. 이 정도의 성과를 음. 낼수 있었던 가장 큰 저는 요인도 이 부부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아이들 여러 형제 이 가족 안에서 관계 맺기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것이 리고그 굉장히 잘 돼서 아버지의 교육도 이 정도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 하나를 이렇게 키운다 그러면 또 완전히 다른 그렇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 아이가 이 영화를 봤으면 부러워했을 수도 있겠죠 언니도 그죠. 있고 오빠도 네, 있고 다 어, 어, 동생도 있고 이러면 같이 노래하고 같이 달리게 하고 얼마나 좀 부러워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 각각의 개성이 또 다르고 네. 또 이제 제가 관심 가졌던 인물은 그 작은 아들 레리 네. 반항을 하잖아요 네. 이제 사춘기로 네. 가는 네. 이제 그러니까 엄마의 죽음을 봤을 때그 아이가 갖는 그래서 막 네. 칼을 뭐 이렇게 잡고 아, 막 네. 그럴 때 저도 좀 충격받았는데. 그 아이의 캐릭터나 인물에 대해서또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째 답죠. 네, 그렇죠. 네, 네. 저도 둘째라서 <웃음> 너무 이해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들로서 둘째이긴 한데 어쨌든 네. 어,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겠다고 하고 네. 근데 그 당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 때문에 너무 멋져 보이잖아요. <웃음> 그렇죠. 내 자식이 나한테 그러면 어 얘가 왜 이러지? 나한테 왜 이러지? 이렇게 당돌할 수가? 어, 어, 네. 어, 너무 당황스럽죠. 어, 나, 당황스럽지만 네. 남의 아이가 그럴 때는 어머, 잘 멋지다, 잘, 잘한다, 자기 생각이 분명하구나, 네. 뭐큰 힘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 그런 그런 태도로 그 음. 아이가 굉장히 사실 또이온 어, 가족에게 커다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죠. 네. 엄마의 죽음이 어디서 음, 시작됐느냐, 음, 음, 음, 음. 어, 그리고 당신 책임이 음, 있느냐 없느냐 이런 큰 질문을 그 아이를 그러니까 던진 거나 어, 마찬가지고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추하는 음. 어떤 계기를 엄마의 죽음도 있었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둘째 아이가 그런 어, 이야기를,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이 가족 모두에게 사실은 큰 어, 고민 하나 꼭 넘어야 될 산을 넘는 계기가 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또 그동안 내 관계가 잘 맺어져 있었기 음. 네. 때문에 또 화해할 수 있었고 가족. 네, 그 가족이 하나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장례식장에 온 가족이 화려한 옷을 입고 딱 들어가잖아요. <놀람> 물론 제가 포스터에서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놀래진 않았지만 너무 생뚱 맞은 장례식 복장인 것 같아요. 네. 그 그래서 저는 포스터만 봤을 때는 진짜 코믹한, 네. 네, 엉뚱한 가족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영화가 심각한 이야기고 그 장면이 심지어 장례식 장면이 인요 엄마의 장례식.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좀 어 놀라게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 이렇게 이 장례식장에 오게 된게 엄마의 유언장을 네. 해서 비롯된 거고 엄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교식으로 자기의 죽음을 마련하고 싶고 모두가 슬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론도 있고 사회에서 받는 시선을 이 아버지가 막 그렇게 자기 신념을 끌고 나가면서 또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아버지라면 어떠셨을 하... 것 같아요? 아 저는 <웃음>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갈대처럼 흔들려요. <웃음>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고 그렇게까지 어, 고민할 수 있고 모든 걸내던질수 있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음. 아버지로 아이들한테 결국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존경스러운 마음이고요. 아우저 같은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근데 저는 그 엄마의 유언장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네, 불교식으로, 어, 화장해서, 어, 멋진 데 묻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공 장소에 아무나 다 쓰는 화장실에서 그냥 예, 아니죠. 네. 조용히 그냥 여기로 들어가겠다는 <웃음> 네. 거잖아요. 네, 네 다시 자연으로 간다는 네. 기 이거죠. 네, 네. 그냥 네. 자연으로 가는데 그냥 우리가 사는 방식에서 자연으로 네. 가는 네. 어, 네. 네. 그 먹으면 이렇게 네. 나오듯이 네. 가겠다는 건 건데 어, 그게 너무 유머러스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어, 나랑 좀 생각이 비슷한데 이런 아. 면도 들었고요. 음. 아 근데 약간 놀랄 때도 있었어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네네네. 어 저런 건 나랑 비슷한데 느낄 때마다 아니 저렇게 다르게 사는 사람이 왜 나랑 비슷한 <웃음> 예를 들면 네. 이큰 아들이 처음에 데이트할 때그 네. 어떤 아가씨를 만나서 첫 데이트가 네 그렇죠. 첫 키스할 때 이제 막 자기 집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음악 들어? 그랬는데 mostly <목소리> Bach. 나랑 음악적 취향이 비해 내 플레이리스트를 <웃음> 막 읊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내가 저 부부의 생각과 어쩌면 통화되인 있을 수도 있는그 시나리오를 직접 감독님이 <웃음> 쓰셨거든요. 아, 네, 이 감독님이 배우이시기도 하신데 직접 시나리오를 썼고 이 이야기가 자전적인 이야기로부터 온 거래요. 그러니까 아하. 어디 사회로부터 자기가 격리되어 있던 어떤 그런 삶을 아. 겪고 난 이후에 썼다는데 아마 지금 통하는 부분이 그 감독님이랑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거감독님랑 그 네. 저랑 네. 취향이 좀 통하는 네. 분이 네.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네, 근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네. <웃음> 나 이렇게 여기서 보통으로 살고 있는데요. 되게 저런 가족들의이야기에 공통점을 찾지 네. 그런 네. 점도 굉장히 재밌었어. 네, 네.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장례식장에서. 못다한, 그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미션이라고 했잖아요 미션을 네. 결국에는 이루어낸단 말이죠. 그 과정을 보면서 아, 마스,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와, 저렇게 해낼 수 있는 저 가족의 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 특히 그 엄마의 그 화장, 네. 화장터라고 하죠. 그 절벽 같은 그 네, 곳에서 네. 나무로 어, 재단을 쌓아놓고, 엄마를 눕혀놓고, 꽃으로 장식하고, 엄마를 보낼 때, 그, 엄마를 화장하기 직전 그 모습은 진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네. 너무나 아름다운, 어떤 인간의 생의 마지막이라고 그쵸. 하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음,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음, 사랑을 확인하면 음, 저렇게 갈수 있으니, 음. 감독님이 그시은 너무나 아름답게 연출을 음. 네, 하셔서 되게 기억에 남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아빠가 엄마한테 마치 시를 읊듯이 이내 모든 신체는 내 것이지만 내 마음은 당신 거예요. 나는 이럴 그냥 때. 당신 것이네 네. 어,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강건한 그런 사랑이 있었으니까 이 가족 여기까지 온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아빠의 마음이 굉장히 느껴졌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좀아 마음이 참했던 게이 아빠가 아,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키우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의 얼굴을 하면서 수염을 깎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 수염을 깎고 아빠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 가,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수염을 깎고 아버지가 너무 멋있어져 가지고. <웃음> 본래 얼굴이 나왔어요. <웃음> 네, 어, 저렇게 멋있는 배우였구나. 이러면서. 근데 네. 네, 조금... 음. 놀랬, 놀랬었고, 놀 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변화했다는 지점. 맞아요. 그게 음. 가장 중요, 살아있다는 음. 증거죠. 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건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는 분명히 냄새나는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나올 텐데 음. 변화했다는 지점. 음. 그것이 정말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고 그 정도 변화 어 했으니까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닥쳐도 또 변화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서로 간에 네. 어떤 신뢰 가능성이 네. 어, 생기는 거죠, 거죠. 예. 그, 그것이 정말 그 포텐셜이 생겼다는 게이 가족한테는 너무나 큰 자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 가족의 힘이 네. 결국에는 다 이렇게 정말 그큰 아들이 공부를 위해서 떠나잖아요. 그맨 뒷장면에서 그 꼬마 아이가 막 와가지고 음 막할때아 정말 이 가족은 정말 어떻게 이러한 힘들을 가지고 있지? 굉장히 놀랐던 그 장면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본인에게도 커다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음. 어떤 아이들에게. 부모가 할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이며 부모의 권리는 어디까지이며 또 자녀 아이들의 권리는 어디까지이며 이것이 굉장히 본인한테도 큰 질문이었던 것 같고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굉장히 매순간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치. sns에 아이 사진 하나 올리는 그치. 것만 해도 사실은 같은 질문으로 다 있는 거잖아요 어 살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 그런 큰 질문을 감독님이 굉장히 감독님도 굉장히 고심했던 것 같고 그런데 어떤 결론을 내리, 내리기보다 이 가족이 서로 어, 힘을 모으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겪으면서 같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가다 보면 음. 긍정적인 어떤 길이 더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어, 얘기를 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어, 영화를 봐, 봐, 보면서 약간 고민됐던 것들이 좀 정리되는 부분이 <웃음>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명대사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 어떤 대사나 이야기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이 영화 명대사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뭐. 계속 나오는 뭐 파워 투더피플, 스티긴 투더맨, 그 어, 민중에게 권력을 네뭐그 네, 그 대사도 되게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그곳 좀 저한테 그냥 새기는 말일 수 있는데 사람은 어 말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네그 네. 말이. 여기 와서 제가 100마디, 저는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고요. 제 생각은 자녀에 대해서 뭐, 뭐 아동의 권리가 이렇고요. 이거 내가 100마디 말해봐야 사실 그걸로 제가 규정되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제가 정말 아이한테 어떻게 하고 사느냐, 제 행동이 어떠느냐로 저는 규정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음, 인상적이어서 그래 말을 줄이고 어, 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죠 저도 그 대사가 딱 오면서 아 이거 정말 나를 위한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클라이밍 을 좋아하는데 그 클라이밍 장면에서 아들이 뚝 떨어지잖아요 다치죠 손목 가지고 그때 이제 아빠가 st op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침착하게 침착하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관찰하고 계획해라, 계획해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이 이렇게 딱 닥치면 어쩔 땐 대범하지만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딱 멈추고 아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지? 네. 이런 것들은 자녀 자녀들을,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하나의 좋은 지침이 될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써놔야겠어요. <웃음> 네, 상황이 다친다. 그럼 일단 멈추고 <웃음> <웃음> 생각하고 행동 관찰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웃음> 세우세요. 네, 그그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네. 어, 엄마한테 네, 네. 화장하기 직전에 했던 말들도 진짜 너무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너무 인상적이었죠. 네. 네. 안녕 나의 작은 새뭐 이렇게 시작하면서. I'm not. i yours. 세상에 저렇게 로맨틱한 말이 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그러니까 육체는 떨어져서 보이지 않지만 <웃음> 음. 내 마음에 나와 음. 함께 한다. 그래서 저 네, 그게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저도 권리장전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연기예요 네. <웃음> 리 장자님 뭐. 그 조그만 애기 사자라는 네, 그 네. 조그만 애기가 권리장전에 대해서, 네. 어, 예, 미국의 권리장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무 똑 부러져가지고, 아, 그러는구나 하고, 노트필기 할뻔 했어요. 아, 저런 거였요 저도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두 번을 봤거든요. 네. 처음에는 사실은 좀 긴장하면서, 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면서 봤고, 두 번째는 네. 내용을 좀 알고 보니까 오히려 호탕하게, 아, 이 영화, 이 이야기 너무 재밌다. 네, 그리고 네. 거의 저 받아 적으면서, 네. 아, 그 다음 일 어떻게 되지? 그래서두 번째는 좀더 즐거운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총스키 네.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고 네네네. 거기에 뭐 총견세도 나오고 책 제목이 네네네. 막 몰리더라고 했어요. 내가 아 그래 저기 안 읽어본 거 믿음 마치 아 저거 읽어봐야겠다. 아마 이제 보시는 관객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오늘 이야기를 네. 하면서 정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런 영화들을 좀더 찾아가야겠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몇년 전에 봤던 영화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중에서 음. 원더. 그러니까 정말 음, 원더. 예 얼굴이 좀 이렇게 네. 자기의 그 외양 때문에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영화 네네 때문에. 얼굴이 자기가 음. 좀 불편하다고 해서 사회를 못 나갈 것 같지만 자신감 있게.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 음. 그런 영화들 같은 경우는 다시 보고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네. 그 진짜 아이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때 사실 이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우리 를 설득해봐 토론하자 그러면 나도 바뀔 수 있어라고 하지만 사실 가정에서 우리 그러기 그렇죠. 어렵잖아요. 아이와 음. 어떤 토론을 하는구나 아이의 생각을 많이 듣게 되는 어떤 그런 대화의 기술이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영화가 좋은 매개체가 되기는 하는 음. 것 같아요. 어떤 영화를 보고, 어, 이건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조금 더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하기 조금 음, 쉽게 해주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이런 코로나 시국이다 음. 보니 아이랑 가끔 집에서 음. 영화를 종종 보는데, 그, 최근에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중에 가꾸야 공주 이야기라고, 어, 그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그 시골의 노 부부가 아이를 대나무에서 얻게 돼서, 또그 대나무에서 그 아이를 키우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금은 부어 얻게 돼서, 아, 이 아이를 잘 키우라는 하늘에 계신가 보다 해서, 그 아이를 정말 도시로 데리고 나가서 커다란 성을 짓고 최고의 교육을 시키 시키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제 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건데 가보의 공주는 그 도시에서 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음. 그성 안에서의 삶에서 불행해지고 결국에는 이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자기가 온 달라로 음. 다시 돌아가요. 음. 자기 데려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부모는 좌절하고 이 딸, 딸을 떠나보내면서 굉장히 슬퍼하죠. 마지막에 해피 엔딩이 아니어서. 저희 딸도 너무 울었 근데 네, 놀라워 하면서 슬퍼하면서 저랑 막 끌어안고 울었는데, 결국 잠자리에 누워서, 이제 우는 딸을 달래고, 가고의 공주 이야기를 막 하면서, 뭐 뭐가 좋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잠, 딸은 잠이 들고, 저는 누워서, 그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건 어떤 걸까? 다시 큰 고민에 <웃음>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정말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은 진짜 많은 것 많죠.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건지 저조차도 사실은 물어본다고 해서 그거를 또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또 부모가 네. 뭘 원하는지 속으로 다 느끼고 있고 그게 또 반영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우,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잘 키운다는 길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질문이 되더라고요. 네. 아, 오늘 저희 시내토크에서 캡틴 판타식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문설이 배우님이 정말 풍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웃음> 즐거웠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영화제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이 영화를 보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